안녕하세요. 페만드 남자 시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거 이거 좀 낯설죠? 왜 그러냐면은 어, 제가 혹시나 지금 감기몸살이 있는데 이게 코로롱인가 싶어서 <웃음> 출근 안하고 자택근무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소보다 뭐 음질도 떨어지고 화질도 떨어지고 자막도 생략된다는 점 미리 양해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CPU 가상 비교표 12월 버전이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 지금 검사를 맡았는데 어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조만간 제조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으니 노여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요 이걸로 참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12월 CPU 가상 비교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일단 하이엔드 구간부터 봅시다 어, 팔코군 제품들이 군 대부분 포진해 있는 이 하이엔드 구간 제품들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긁으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천 9 0 0 k 한번 볼게요 저번 달에는 제가 이거 추천한다고 안넣어는데요 실질적으로 얘가 30만짜리 보드에 사용해도 성능자가 없고 거기에다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순위가 전체에서 3위 정도로 꽤나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여러분이 멀티 작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돈을 투자한 만큼 성능이 좋아지는 CPU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대비 한 5만원 가까이 가격이 싸져서 지 8% 정도 싸졌거든요. 가성비도 좀더 잡아졌고요. 경쟁사의 5950X랑 비교했을 때는 보드 가격이 서로 비슷하고 쿨러 가격도 비슷한데 CPU 가격이 무려 25만원 가까이 싸니까 근데 이제 모티 성능도 같고 게임 성능도 더 좋아요 이제는 590X는 놔주고 12900K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AMD 제품이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지만 현시점에서는 12세대가 좀더낫다는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최고의 CPU를 원하신다면 12900K 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505X 0 같은 경우에는 12900K가 나오면서 약간 빛이 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이 폭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91만원, 92만원에서 9천원 내렸는데 내린 느낌이 거의 없죠. 이것도 이제 쿨러하고 보드를 싸구려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12900K랑 비교하면 다소 가성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AMD에서 약간 가격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번 달에는 5950X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3950X 이거는 뭐... 전세대 하인드인데, 이제는 중고로도 살 필요가 없는 놈이죠? 중고로 50만원 산다고 해도 저는 안쓸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천 700K랑 비교해도, 뭐, 딱히 크게 나은 점이 없는 놈이라서, 멀티 성능만 소폭 좋지, 굳이 저거를, 뭐, 중고로 45만원, 50만원 주고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잭기 있습니다. 새 거는 당연히 살 필요가 없고요. 마이천 700K 한번 볼게요. 마이천 700K가 요새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죠. 이유가 있는데요. 저번달에는 50만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44만 6천원 정도로 5만원 정도 싸졌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0% 이상의 할인폭이 생긴거죠. 그리고 요게 한 27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메인보드면 충분히 오버클러까지 하고 쓸수 있는 생각보다 정선비가 좋은 모델이에요. 200W 남짓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어 쿨러도 공랭쿨러 쓸수 있을 정도 크게 제약이 없고요. 어, 멀티 성능 보면은 12,900K한테는 다소 밀리지만 그래도 가성비로 따진다면 전체 중에서 멀티 성능 가성비 2등, 그 게이밍 가성비도 6등 6등으로 총합 5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총합 5위라 그러면 성조님 어, 뭐 1위도 있고 2위도 있고 3위도 있고 4위도 있는데 5위 위에 추천해요 하실 텐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달은 확실히 좋은 제품이다 픽해도 괜찮다. 라고 강조를 한번 드리고 12700KKF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밑에 5900X 볼게요. 5900X는 하... 이거는 이제 진짜 가격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10만원 이상 이 지금 65만원 정도 하는데 지난달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은게임의 성능은 12700한테 처지고 멀티 성능도 12700이랑 거의 흡사한 수준이고 싱글 성능은 12700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가 뭐, 하이 호환 수준인데도 가격이 더 비싸. 그더 보드를 싼거쓸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5900X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5900X를 새거 산다는 건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AMD 팬보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건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도 이번 달에 5900X는 사는 거한 번,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밑에. 이제는 면목상의 제품군인 i9 10세대, 11세대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뭐, 볼 필요 없죠. 왜볼 필요 없나요, 성조님? 아, 이것도 설명해줘요. 잘 봐요. 1 2 7 0 0 k 의 게임의 성능, 133%죠. 근데 요 밑에 있는 중에서, 얘 따라오는 거 있나요? 없죠. 게임 성능은 일단 따라온 놈 없어. 그럼 멀티 성능은요? 따라온 놈 없어. 싱글 성능은요? 따라온 놈 없어. 이거 다 하위 호환이거든요? 근데 가격은, 음, 12700K가 제일 싸. 어, 여기 뭐, 43만원, 50만원, 49만원, 53만원, 64만원, 65만원, 이런데, 얘네들 솔직히 보드값이 15만원이라서, 보드값에서 뭐, 한 10만원 더 세지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글쎄, 잘 생각해보시오. 어, 마이천 700K보다도 발열이 심한 놈들이라서, 쿨러에서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걸 계산하면, 보드값이 싼 게, 싼게 아닙니다. 전성비도 떨어지고요. 모든 면에서 쳐지는 거는, CPU를 좀더 비싼 가게 사거나, 동일한 가게 산다. 그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제품들 솔직히 35만원 이 정도 될 때나 잠시 고민해볼까 그것도 보드를 10만원 주고 아펙스 뭐 샀다 이래 쳤을 때 어, 그거 아니면 난 고려 안합니다 이거 아 이거 성재 너무 한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있잖아요 11900K도 있고 1 9 0 0 k 도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10세대 11세대 i9 다 갖고 있는데 아직 중구처리도 못했어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이거 중고가격도 박살나야 돼요. 하 이거 메리트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12700K 가든지 12600K 가십시오. 얘네들 12600도 못 이겨요. 자 그럼 5800X 한번 볼게요. 5800X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도 좀 덜하긴 한데 이거 CPU 가격이 지금 12700K랑 비슷하죠. 근데 5800X는 보드를 10만짜리 쓸 수가 있어요. 비사항은 바퀴포도 성자가 거의 없어요. 어, 쿨러는 솔직히 서로 비슷한 등급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쿨러에서 커버를 쳐줄 순 없는데, 보드 가격에서 15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성비를 봤을 때는 5800X가 12700K보다 나쁘지 않는 수준까지는 와요. 지금 전체 가성비 6인데, 이게 아마 보드 가격 포함하면은 사실 역전이 될 거예요. 근데, 5800X를 강추 드리기는 어려운 이유는, 12600K 안 보세요. 12600KF가 게임의 성능 조금 더 좋고요. 멀티 성능은 조금 더 좋고요. 싱글 성능은 조금 큰 폭으로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보시다시피 얼마 싸요? 11만원 싸죠? 그럼 보드값에서 커버 난, 커버 쳤는 거를 다 역전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5800X 보다는 12600KF를 사는 걸 우선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D5 버전으로 해놨다고 여러분이 저거 성능 떨어지잖아요. D4 쓰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D4 써서 그냥 3 6 0 0까지만 오버해도 저수 정도 수준 나와요. D5 4800 수준까지. 이 때문에, 뭐, 3600 오버한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새는 이제, 튜닝 메모리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요. 마이 600KF 사서, 제일 싼 Z690M 보드, 기가바이트 거 뭐, 요런 거에 박든지, 아니면 좀 괜찮은, 그, 프라임 P 보드 받고, 그, 프라임 P도 29만 밖에 안 해요. 거기에다가 튜닝 메모리 집어넣고, 뭐, 그렇게 짜도, 사실상, 가성비가 5800X보다 좀더 좋아요. 얘가 이제, 가성비, 전체중에 지금 1등이에요. 12600KF가요. 제가 여운따는 이거 진짜 강추드리고 혹시나 윈도우 11에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아직까지 나온 지 얼마 안돼 인텔 제품 약간 불안하다. 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서나 5800X를 가는 걸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5800X가 보드 가격 포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성비가 12600K랑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런데 성조님 일단 cpu 가격이 11만원 차이 나고 5800x는 공냉 상급이나 아니면은 순행을 써야 되는데 12600kf는 3만짜리 쿨러도 커버되기 때문에 또 쿨러 가격에서 어느 정도 상세가 돼요 이런저런 거다 따지고 보면 12600kf가 확실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번 달은 저 i5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뭐 이것들 가성비 3, 4등에 11,700이나 1,700 있는데, 송조님, 이거는 왜 언급도 안 해요? 자, 이거 3 0만 주고 샀다 쳐봐. 그럼 보드값 얼마 줘야 될까? i7급 제대로 쓰려면 보드를 적어도 15만원 정도 되는 거 써야 돼요. 아니, 뭐, 요새 할인 많이 내려갔다 해도 한 13만원 정도 하는 거 써야 돼요. 그럼 보드값에서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음, CPU 성능이 좀 처지지만, 한, 1 0만 아낀 느낌이 하지, 보드 값에서. 10만원, 1 5만 아낀 느낌이에요. 어, 그 정도 아꼈는데. 근데, 여기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i7급을 싸구려 공략을 쓸수 있을까? 사실, 안 됩니다. 어, 써보시면 알 거예요. 싸구려 공략은 안 돼. 그래서 중상급이나 상급을 써야 돼. 거기서 또한 3, 4만원 커버가 돼버리거든. 그럼 실질적인 가성비 차이는 10만원이나 쳐. 어, CPU, 쿨러, 메인보드 합쳐서. 근데 10만원 치의 값어치가, 마이천 600K한테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 게이밍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게이밍 성능이 거의 한 12% 이렇게 나죠? 근데다가, 멀티 성능도 뭐 20% 이상 차이 나요. 그리고, 싱글 성능도 20%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한 10만원 더 투자해서 확실하게 높은 성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설프게, 이 뭐, 11700이나, 1700, 보드값 싸다고 사는 사람 있는데,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얘는 솔직히 말해서 하, 별로 예요왜 별로라고 했냐면 바로 밑에 5600X 보면 됩니다 5600X 자, 보드값 당연히 얘는 B450 9만짜리도 커버되니까 보드값 더 싸요 11700이나 1700 11 쓰는 것보다 쿨러값? 저 i7 쓰는 것보다 더 싸요 근데 게이밍 성능? 더 뛰어나고 멀티 성능은 소폭 차지긴 한데 생각보다 별 차이 없고 싱글성능 비슷하죠 맞죠? 그리고 그럴 거면 그냥 가성비 확실하게 좋은 5600X 가는 게 맞지. 이 애매한 34등 사는 거 아니라니까. 얘는 1 2 6 0 0 k 전 항목 하위 호환이거나 아니면 5600X의 상위 호환도 아니고 5600X랑 조금 처지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약간 좋은 항목이 있는 뭐 그런 수준이란 말이야. 근데 가성비는 5 6 0 0이랑 비교도 안 된다. 5 6 0 0은이마만 쿨러도 되고 뭐, CPU 가격도 기본적으로 2에서 4만원 싸고, 보드 가격도 3, 4만원 쌉니다. 게임의 성능은 확실하게 더 뛰어나고요. 모든 걸 땄을 때, 이뭐 조금 싸졌다고 i7 10세대, 11세대 사는 거는 조금 이제 생각이 없는 거야. <웃음>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10세대, 11세대는. 자, 넘어갈게요. 라이젠 3900X는 언급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 인텔 9세대는 사실 이거는 이제 중고 사시는 분들 어, 보시고 한번 그 얘네 성능이 얼마 떨어지는지 확인하라고 넣어놓은거지 이거는 뭐 지금 새거 사는 답은 없겠지 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5700G는 APU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성능은 떨어져서 가성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내장 그래픽을 꼭 써야 된다 외장 안 쓰고 이거 좀 사무용도 중에서 CPU성능 좋은 거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은 거 말리진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라이젠 3800, 3700도, 어, 사면은 호객 되는 거고요. 어, 저게 20만원 후반에 약해도 안 사는 게 맞아요. 계산상. 어, 4750G도 지금 이거 쓰긴 좀 애매하죠. 차리 5600이나 5700G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싹다 패스하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하이엔드 구간에 추천할 만한 건 뻔해요.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 제일 가성비 좋은 거는 5600X고, 그거랑비슷할 정도 가성비 좋은 게 마이서 600KF다. 그리고 뭐 인텔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 은 5800X에 뭐 B450 보드까지는 감안할 만하다. B550 보드 갈 거면은 그렇게 가지 마시고 마이서 700K 가는 게 맞다. 마이천 700KF는 고성능 CPU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성비도 잡고 고성능도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가 가능한 괜찮은 제품이고 마이천 900KF는 직업적으로 멀티 성능이 중요하신 분들 돈투자만그 성능이 올라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하이엔드 마무리 짓고 메인스트림 한번 보죠 메인스트림에 5600X를 비교 대상으로 다시 내려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쭉 꺼놓고 다볼 필요 없고 이번 달은 메인스트림딱한 개입니다 1,400F만 보십시오. 이유가 있는데요. 1,400F가 지금 15만원까지 내려왔어요. 15만 7천원. 현금 가격이 이 정도면 살수 있는데요. 그다 보니 압도적인 가성비 1입니다뭘뭘 뭘 두고 비벼도 안 돼요. 1,400F가 저번 달까지는 이게 가성비였는데 그때 이거랑 이거랑 가격이 2만원 차이가 안 났거든? 그때 <웃음> <웃음> 보시다이피 얼마 차이 났어요? 2천 차이 났죠. 지금 얼마 차이 납니까? 지금은 4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그니까, 러 할인, 할인이 대폭 들어갔어요. 만사에 F가. 현실점에서는 메인스트림 이게 장땡이에요. 이거 다음에는, 요 위에 애들은 이제 성차이가 얼마 안 나.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성차이가 얼마 안 나서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고, 돈을 뭐 4만원 더 주고. 그렇다고 그 위에 그, 만천육백이나 만, 만육백 이런 거 보자니, 얘네들 돈이면, 그 차라리 오천육백 쓰는 게 맞고. 맞죠? 그다 러 보니까, 여기 중간에 뻥 비고, 여기도 쭉 비고, 만사배프랑, 5600X가, 메인스팀을싹다 장악했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싹다 하이 호환이야. 다만, 만사배프의, 최대 권장, 그래픽카드는 306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얘네가, 3060ti 있었을 때, 게임 프레임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요. 5600X랑, 만사배프가요. 3공6 0 t i 썼을 때 근데 3960TI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1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하죠 그럼 10% 프레임이면요 10만원 이상 차이 나겠지 그러니까 내가 CPU 가격에서 10만원 아꼈는데 보드값은 서로 비슷한 거 써야 되거든요 쿨하고 러 CPU 가격에서 10만원 아꼈는데 근데 그래픽카드 성능이 그만큼 쳐지는 가 그러니까 이제 3960TI 쯤 되면은 5600X 가는 거고 또3육6 0도 되면 은 그만큼 차이 안 나거든요 상공6 0은한 5에서 6% 정도 차이에요 그리고 3060 가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낮으니까 5에서 6%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3060 이하 그래픽카 쓰시는 분들은 만0 F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게이밍 용도 쓸 때. 여튼 그렇습니다. 음, 만약에 작업용도 쓴다 그러면은 만0 F에서 5600X는 돈 투자 한 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돈 투자해서 올라가도 갈 만하고요. 여튼 메인스트림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딴 CPU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엔트리 한번 보시겠다 엔트리는 1100F가 10, 또 1등이에요. 뭐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얘가 1105F랑 10, 업체트치라고 하는데요. 이번 달은 그래도 조금 더 싸서 이게 1등했습니다. 이게 1등했고 나머지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지. <웃음> 물건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성능이 너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나머건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혹시나 내장 그래픽 이 필요하신 분은 그냥 1100 10, 노만 쓰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딱멈춤돼요 진짜 엔트리 딴거볼거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이번 달은 가성비 있는 CPU 추천해드린 것 같아요. 어 최종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죠. 첫 번째 하이엔드 구간. 가성비 1위는 1 2 6 0 0 k f 차지했습니다. 다만 보드 가격이 높아서 실 가성비는 5 6 0 0스텝 대비 약간 처집니다.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드랑 쿨러까지 포함했을 때 가성비 1위는 5600X고 가성비 2위가 12600KF 인데요 둘이 가성비 차이는 거의 안나기 때문에 돈더준 만큼 성능이 올라간다 생각하고 어 5600X거나 돈 조금 더 주고 12600K쓰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성비 3,4위는 11700F나 1 11, 7 0 0 f 인데 얘네는 12600KF의 하위호환이거나 5600스랑 동급 제품인데 가성비가 더 떨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살 이유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비추천하고요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는 12700KF가 무려 2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멀티 성능을 원하시고 좀 고성능 CPU를 원하시면 돈더준 만큼 차이가 난다는 느낌으로 12700K 가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뭐 컴퓨터로 밥 벌어먹고 산다 근데 진짜 렌더링, 인코딩 위주로 돌린다 싶으신 분들은 12900KF도 괜찮다 라고 설명드리고 그 외에 별도로 추천 가능한 제품은 5800X까지다 라고 설명드리고 하이엔드 마무리 짓고요 메인스트림은 가성비 1위는 압도적으로 1 4 0 0 f 가 차지했다 4만원 정도 큰 폭의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11400F가 아니라 14000F를 쓰는 게 좋고요 어, 1,400F는 이제 권장 그래픽카드가 3060 이하급까지만 어, 짜서 쓰는게 좋고 여러분이 더 좋은 3060Ti 이상급 혹은 6600XT 이상급 사용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5600X 쓰시라고 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돈 투자한 만큼 5600X가 좋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1,400F에서 한 10만원 더 투자할 수 있다 혹은 12만원, 13만원 더 투자할 수 있다 하신 분들은 5600X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11400F가 한 17만원까지 내려온다면 그걸로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당장은 2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엔트리 구간은 그냥 1 10, 1 0 0 f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내장 그래이 필요하다? 10100 노말. 되죠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번 달 대비 CPU 가격이 살만한 것들은 다 많이 내렸어요. 특히 인텔의 하락폭이 괜찮은데요. 어 그래픽 카드는 여전히 <웃음>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인텔 내장 그래픽 있는 K 모델 사셔서 그냥 존보형 견적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래픽 카드 재활용하고 인텔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월달에 AMD의 새 제품이 나올 예정이니까 그거 보고 사시는 게더 현명할지도 모른다는 점 미리 언급해드리고 요번 달. CPU 가성 비비기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봐주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바이바이